그말 완벽한 경제적으로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고향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하고요. 어 내일도 잘 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쁘다. 오늘 일단 야구장 매진 맞죠? 네. 이 처음 이렇게 만원 관중 앞에서 해봤는데 일단 되게 재밌었고 또 팬분들 응원 덕분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뭐 비교는 딱히 없고요. 그냥 한 타석 한 타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,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, 저는 제가 딱 눈으로 봤기 때문에 완전내 패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에 3루까지 다시 3루까지 뛰려고 했는데 네, 좀중계 플레이 빨라가지못 갔습니다. 그 아, 일단 완전 인폼 입고 뭐 해서 뭐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봤을 때 강해 보였습니다. 네. 우리 팀 장애고여서 어꼭 이기고 싶었는데 이게 완전 좋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많이 야구장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저번 홈스윕을 좀 많이 할수있어 가지고 네, 기분 좋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만족 안 한다면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네, 오늘 만족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아니 너무 힘들어 가지고. 네. 얼굴이 이제 하얗게 떴다고 하더라고요. 코친들이 네, 그래서 스스코치님이랑 저랑 딱 깔끔하게 끝내기도 해요. 뭐가 된것같습니다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자주 입고 싶어요. 그런 저도 모르는 그런 좀 에너지가 좀 끓어오르는 것 같고 네, 이제 이번 클래식뿐만 아니라 내가맷에서도좀 자주 입어서 그런 왕조의 힘을 한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 온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힘나서 더잘놀있었던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.